야. 안 돼. 이게 무슨 운션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운션인지 아세요? 아, 저도 모르겠어요. 침치기니까 좀좀 가만히 계실래요? 아, 나성격나나성격이 급해 가지고. 따다다다. 뭐. 그래도 가자. 어, 강아지들 이리 와. 래 이리 와. 뭐야, 뭐야, 뭐야. 빨리 따다다다. 이 주민이 근육통이에요. 근육통 없이 자라 가지고. 아픔을못 느끼시는데? 선배님 왜 때리시는 아, 진짜. 거예요? <웃음> 뭐아 건드리지 마세요고왜 이렇게 깨끗한 척 하세요? 아 진짜 어, 왜 왜요? 불꼬리야 아. 어 뭐야? 아니 뭐뭐 하는데 뭐요 여기 안돼 아. 저희 오디션 보는데 심사위원분들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게요 나 여기 무슨 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래, 랩 하시나 봐요? 아예좀 빨라야 제가 아좀 가만히 있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아저 되게 빨라서 그래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심사위원인데요? 아 심사위원이구나 네아왜 이렇게 깨방적으로 아저 빨라요 제가 좀아 빨라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심사위원 분이 한 분이신 건가요? 아이고 두두명또 와요 아또 오시는구나 어 인성이 좋네 이 친구가 아이고. 제가 좀소심해하시아그 얘기 다 했어 어 오셨다 오셨다 어, 어 가가 누나랑 연세 누나랑 해가지고 연락 주기로 했어 어. 저분 저분 엄청 냉철한 분이시냐 아, 레이디 가가씨 <웃음> 나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차카티 v 나왔다 확실히 야나는 모르냐? <웃음> 형이야 오늘 어우 <웃음> 아이. 어 많이 컸다. 메시지 좀주지 그랬어. 아, 어제까지 나꿈 깨우던 나 아니야. 신수가 아, 느껴거 요즘에. 아, 아, 아. 오늘 또 누가 심더 보는 거야? 그 방금 전화하신 분 혹시 누구세요? <웃음> 아 가가멜. <웃음> <웃음> 혹시 TV가 나와요. 누구 <웃음> 어, 어, 어, 씨 아니면 오. 아지 정아 씨. 정아 어, 씨. 어, 건드리지 어, 마. 슈퍼 스타 슈퍼 스타. 슈퍼 스타. 사인 사인. 사인 하면 사인. 아, 아, 아, 아, 아, 아 이따가야 이따가야 이따가 야드게요 이따가. 어 어떻게 해아 건드리지 말라고 다들 지금 긴장이 안돼 있으신 것 같은데 팬 사인회가 아니라 오디션 현장입니다 오늘. 네. 뭐 모두들 아시겠지만 네. 저는 세븐틴 가탤런트를 주최한 무승관 사장이고요 부사장이라 불러주세요. 그리고 댄스 어. 트레이너로 네.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그 댄스 트레이너예요? 아니면 진짜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예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제, 저희 회사에서 제일 유명한 어, 레이디 가가 완전 슈퍼스타잖아요 레이디 가가 오! 분이랑 이제 직접 콜라보 준비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슈니다타 아, 오늘 다들 최선을 다해서 오디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기대가 되는데 네, 먼저 자신 있게 나와서 40분 계신가요? 제가 네, 있겠습니다저 아. 성격이 좀 급해요 한진세 아. <웃음> 아, MC 하이패스! MC 하이패스! 한진세 하이패스입니다 오, 오, 오 기대돼요, 네. 너무 기대돼요 오. 웃으면 안 되죠? 통행료 1,300원 어, 어떤 거 준비했는지 3개했습니다. 정말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m c i p s 입니다 아, 네. 영어를 잘 하시나요? 아니요 그럼 준비한 거 이제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랩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 랩 수처 <웃음> 비트 있어요? 비트는 BPM을 이렇게 아, 그럼 처음에는 네. 좀 느린 것부터 아니, 처음부터 빠르게 해주세요 아, 처음부터 빠르게 알겠습니다 야, 야, 야, 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웃음> 다르게 <웃음> 색 다르게 <웃음> 리 <리듬 웃음> 비트 위에 나그네. 어, 혹시 오늘 안에 끝나는 거 맞아요? <웃음> 네,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빠른 걸로 어. 저희가 해야 네, 돼. 조금만 조금 더, 더 빠르게. 빠르게. 예. BPM 조금만 더 빠르게 줘주세요. 파이 세세 네. 요요 요. 두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 다르게 믿음 탐 죄송한데 브라운아이드 걸스 비트 위에 <웃음> 아 근데 두구 아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아, 아, 좋은데 어. 아, 하이패스님? 네아 굉장히 좋은데 뭐 다른 다른 랩 없어요? 다른 랩? 이것만 세달 준비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좀 <웃음> 오래 걸리신 거 같은데? 어 지원서를 또 보면은 지금 삼사 <웃음> 오디션을 다본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KBS MBC SBS 다 봤습니다. 방송국 <웃음> 삼사예요. 방송국 삼사. 어, 이 삼사를 다 두고 <웃음> 세븐티카탤런트 오디션을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아 엄마가. <웃음> 아 엄마가 꼭 여기를 나가라고 하셨나요? 네. 엄마가 어떤 표정으로 나오라고 하셨죠? 나가. 쉬... 아 그런 표정으로? <웃음> <웃음> 그런 표정으로? <웃음> 엄마 엄마 생각이 무시나 봐. 아 이게 아, 진중해지네요 갑자기. 내가 아... 네, 어떻게 어머니께 영상 편지 한번 내보내주실수 있나요? 어떻게 BPM 드릴까요? BPM 드릴까요? 네, BPM. 네, 네. 빠르게 드릴까요? 170, 170 아, 정도로 드린다나요? 네. 카메라 어디 보고 말하죠? 170. 아 엄마, 엄마한테 그럼 피해를 받았어요. 네. 아, <웃음> <할 뻔하시나요? 웃음> <웃음>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좀 뭔가 진지함이 어, 없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만 지금 만진지을 무시하세요. 마 랩을 좋습니 저는 지금. 아, 네. 저는 지금.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저는 는저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저는 는 아 그렇게 거들먹거리시면서 오실 거면은 거들먹 거들먹 거들먹 거들먹 거들먹 대화 속에 랩이 다 있는 스타일이군요 이게 음악 이게 삶의 오. 음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오해를 한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개인기라든가 뭔가 음. 네, 뭐. 네, 특별히 준비한 게 있나요? 랩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노래 한 소절 하겠습니다 노래 음, 노래 아 여기 노래가 써있네요 음. 아, 예. 특기 예, 노래 특기가 노래네 제가 그 노래 할때그 어떤 브릿지든 애드립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 아 여기 써있어요 애드립을 잘함 어떤 브릿지든 애드립을 네네. 잘한다 그러면 어. 어떻게 그 사장님 옛날에 활동하던 그 세븐틴 그룹에 네. 뭐 브릿지고 애드립 나올 어, 브릿지 수 그런가. 있는 뭐 그런, 아, 그런 너 여기 기대도 돼아 아, 그런 그, 부분이 아닌 그, 것 같아요 여기 그 써있는건 브릿지 있는 건 끝나고 마지막 후렴 부분에 그런 고음 그, 뭐 이런 거아 어떤 부분이든 잘할 아, 터지시는 걸 잘하시는구나 네, 여기 하다가 목이 터짐이라고 써져있어가지고 아시다가 성대도 같이 터짐 네. 5,6,7,4 1,2,3,4 아, 다른 노래도 한 <웃음> 뭐 자신 있는 곡그 아무거나 말해주시면 저희가 그 노래를 네, 불러드릴게요 준비가 덜돼있는거 같아요 아, 아니 아니 아. 저, 저 친구가 이게 특기예요 아, 죄송한데 뭐 어디 뭐 사주 받으셨어요? 아, 왜, 아, 네, 네, 네, 네. 왜 이렇게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아, 저는 아까 그 누구보다에서 완전히 아, 네, 빠졌기 때문에 이게 예. 누구누, 누구 랩이었죠? 네? 루구르구... 누구 랩이었죠? 아, 그 아, 아웃사이드 아, 아웃사이드, 아, 아웃사이드. 아, 대한민국 <웃음> 최고의 빠른 속도로 랩하시는 분인데 아... 그러면 롤모델이 있나요? 롤모델이요? 신나시네? 아, 요, 요. 산소 부족해, 산소 부족해. 아잘 아, 예. 봤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합 네. 네. 합격 통지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좀 좀, 하지 마세요 좀. 자, 다음 분 이제 음. 어, 정확으로 2번. 네. 음근육통지 음. 음. 네. 네. 근육통 씨는 아... 어, 오디션을 보러 온게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물? 네, 무통을 오디션으로 보러 오셨어요. 여기 혹시 어, 어디 회사인지 아, 아시나요? 여기 파스 회사 아니에요? 네, 팟. 파스... 네, 어, 파스 회사 쪽으로도 연기가 되어 있어요. 네. 저희에서 또오디션 합격하시면 제가 연결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파스를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뭐 춤, 노래, 연기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탤런트 그냥 재능을 그런... 보는 아, 거예요. 재능을 네, 보는 네, 거라서. 제... 굉장히 넓어요, 그 범위가. 그래서 무통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무통인데 또 이름이 근육통이세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네, 중학교 투기 네. 선수 한테 많이 맞아본 네. 승관 씨가 <웃음> 네, 그래서 직접 <진짜> 어떻게 맞으면 <웃음> 아픈지 아니 아까 네. 그 대기 시간에 때려본는 고통을 모르있어요 음, 저는 진짜 못 느낍니다. 어... 네. 그럼 승관 씨가 같이 네. 꼬집기도 하고 네. 일단 제가 꼬집어보고 뭐 땡겨보기도 네, 하고 알겠습니다. 되게 많은 걸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진짜 고통을 못느끼시는요 <웃음> 아, 네, 진짜 못느낍세요왜 <웃음> 아, 아, 네. 긴장하세요? 네. 아 이거 오디션이라서요. 네. 아오디션 네. 아, 아, 아, 웨이트를 아, 많이 하셨구나. 네네. 웨이팅이 길어요. 여기 많이 아픈데. 어 오. 오, 이건 진짜 안 아픈데요? 어, 진짜 안 아프요. 어, 네. 그 마지막 3 단계가 저기 있어요. 네, 저기. 네. 저는 뭐 거의 에피타이 네, 먼저 중으로. 처음으로 이제 구레나로 당기기. 나로아저 아픈데. 구랜나로 이거 정말 아프잖아요. 진짜 아픈데. 만약에 통증이 있는 사람한테한다왜 가요 있는 사람 무슨죄예요? 아아, 아, 아, 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무통인 네. 원우, 하나, 둘, 셋. 어, 진짜? 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진짜? 여기가 좀 되게 <웃음> 아파 보였는데 아니, <웃음> 아니, 안 아팠어요. 눈이 네. 원래 이렇게 크셨나요? <웃음> 네. 아, 네네. 어, 진짜 진짜 괜찮은데요 그래 괜찮아. 아 그러면은 여기 목이 또 맞으면 또 아파요. 아, 안 아, 완전 아프파 이게 만약에 그냥 사람이다 하면 이제. 어.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너무 따았거든요 이거 기분까지 나쁠 수 있어요 아, 저분은 무슨 죄야? 네. 아, 저는 아플 네. 분들께서 기분도 안 아프거든요 아, 이게. 네. 이게 근데 무통이라면 네. 이게 진짜 안 아프거든요 긴장, 긴장하지 마요, 긴장. 아, 네네. 아, 아, 긴장하지 아, 마요 약간 주사 맞는 거 같네요 아, <웃음> 아 그렇죠, 그죠 따끔 아, 네. 어, 진짜, 어, 진짜, 아, 진짜 안 아가요? 아, 이거 진짜 안 아프잖아요 코털 한번 뽑아주면 뽑요 코털이 진짜 아프거든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저희 미술 선생님이 항상 이팔 밑에 이 살을 꼬집으셨어요 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프죠 아프죠 <놀람> 저기 선생님이 아 그래요? 팔 여기 꼬집으신... 미술 선생님이 하셨어요 꼭. 아 미술 선생님이 네, 아. 네. 도덕쌤이었는데 어제 안 아안 아플, 네, 안 아플, 아플 것 같은데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오, 진짜 아픈 오 진짜 아픈데? 아픈데요? <웃음> 어예저 재능을 사은것 같아요 <웃음> 그럼 마지막 라스트 단계 코털 뽑아야 돼요, 코털 나머지는 네, 우리 심사위원님이 아니 마지막 그 이제 뒤터벅지 로봇킥 한번 근육통이니까 네네. 진짜 한번 네. 에스쿱스 트레이너분께서 여기서? 또, 네. <웃음>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느 네. 걸로만 한 40분 가보자 조게요 <웃음> 거리가 멀어져힘 <웃음> 주시고요 <웃음> <웃음> 어, 야, 야, 야. 아 이게 왜왜 우리 우리 중심을 잃을 수 있어요. 중심, 중심이렸구나. 아픈 거 아니죠? 이 무서운 거 아니죠? 네. 그 댄서 트레이너님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네. 스텝 밟지 말고. <웃음> 아, 아니야. 아니. <웃음> 네. 오디션 탈락해요. 이렇게 말이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저쪽에서, 저쪽에서, 저쪽에서, 저쪽에서. 아, 저거 너무 약간 90년대 슬립스틱 같지 않아? <웃음> 네 특기에 네. 서울 구경을 하면서 노래 부르기가 있어요 아 네, 왜냐면 이뭐 네. 고음이 더잘 올라감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맞나요? 어, 네 맞, 맞습니다 맞 아, 네. 어떤 노래 준비해오셨어요? 노아조의 카레 노아조의 카레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서울 구경 승헌씨 갈까요? 제가 갈까요? 뭐 바꾸시는데 야,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할요 아, 너무 뾰로한데요 이거? 핀셋 아 그러면은 우리 어, 하이패스 친구가 저기 가서 구렛나루를 땡겨주시면 아, 그 네. 노래를 부를 거예요 훨씬 무통이니까 죄책감 같은 거안 들어도 돼요 네. 저 원래 그런 거 없어요 아, <웃음> 아 네네 부르겠습니다 네. 산티산티카야 <웃음> 나가 <웃음> 아, 꺼줘 꺼줘 아, 아 좋습니다 아이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아. 아.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졸려 보이는 분 한번 네. 골라볼게요 저기 가운데 바바리 코트 트레저 코트 입으신 분 있는데 네. 눈꺼풀이 굉장히 무거워요 아. 빨리 하고 집에 보내야겠어요다 네. 나는 <웃음> 이 뭐야? 나라고 부르소요 와아 여기 저 친구 이름이 문화던데 문화던님은아 생활을 뮤지컬로 한다고 적혀있네요 맞습니다 아. 아 생각보다 당황스럽네요 저희가 어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문준휘요 온 저 친구가 어... 시키면 굉장히 잘해요 사실 네. <웃음> 오늘 오디션 취지에 가장 알맞네 네네.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이제 오디션에 나오셨나요? 없습니다 왜, 왜 나오셨나요? 없음. <웃음> <웃음> 없... 저는 심심해서 왔습니다 심심해서 왔군요 심... <웃음> 아 근데 심심해서 오디션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시다 네. 자기의, 자기의 재능을 테스트하기 죄송한데 관객석이 아니요 <웃음> 저기 오디션, 오디션 보러 오셨으면 좀 긴장이라도 하시던가 좀 조용히 계시면 아 너무 재밌네어디션 현장에 이 예, 준비한 게 있다면 조금만 네. 보여주시겠어요? 준비만고 아, <웃음>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 멤버 중에 아더라는 그 뮤지컬을 한 멤버가 있는데 어, 네. 나의 인센서 테니 오 문화도시니까 조금만 네 보여주시면 조금만 자, 여기서 어떻게 해쳐 나갈지? 이렇게 해쳐 나온지, 잘 모르겠지만, 어, 어디가세요? 하고 있신거 she? 는 거. w i 하는 h e How is s h 게 How 이 s s h 이 How 이 s she? How is she? How is she? How is she? How is she? How 밥먹 she? How 아주 쉬워요. 국밥 먹을 때, 국밥 먹을 때, 국밥 먹을 때. 안 배워. 안 배워. 그냥. 뭐그 식당 이모님한테 그러면은 사이다를 주문하는 거를 뮤지컬로 하실 수. 있나요? 국밥 먹다가 사이다 주문하는. 너무, 어. 네. 야 저기요. 사이다 한 잔. 고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는 제가 좀 소름이. 어. 그러니까 사이다 한잔 주세요가 아닌 사이다 한, 한, 잔. 한 잔. 이게 이그 앙상블로 이렇게 딱같 이렇게 합을 끝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멋스죠 아. 사실 뮤지컬에서 또 댄스가 중요하거든요. 댄스 중요하죠. 예, 네, 혹시 저는 없습니다. <웃음> 없어요 아, 근데 심심해서 왔기 때문에 <웃음> 네. 너무 좋아요 당당하시네 솔직해요 어. 괜히 어. 괜히 이상한 춤 춰서 분위기를 망치는 거 아, 보다 아, 솔직함 아, 저런 거 아, 그러면 은 어. 우리 상황극 한번그 연기 한 번만 더 보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어. 당신의 이상형을 발견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분한테 약간 데이트 신청을 하는 바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 오 들어갔어요 오오오와 압도했다 대양 왜이렇게 뜨겁지 내맘내맘 o to go to go 내 o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대 o go to go to go to go 니 o go to go 왜 이렇게 뜨겁지 내 마음? 왜, 왜 이렇게 차갑지? 차갑지? 태양은 뜨겁지만 내 마음은 차갑다. 와, 너무 좋은 거였어요. 만났다. 에이. 약간 이런 내용인데. 네. 여기 라인도 있어요. 태양 내 마음. 아, 아, 역시 아, 래퍼군요. 진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번? 어아안 됩니다. <웃음> 아니 그냥 <웃음> 저 한번. 아안 됩니다. 안 됩니다. 비슷한 그 참가자가 한 명이 있어요. 누구죠? 이름이 좀 특이한데 앵그리 꾹꾸, 앵그리 발라더라는 특기를 가지고 아 오셨더라고요. <웃음> 어떻게 앵그리 꾹꾸님 네네아 네네. 앞에 나와주시면 아, 네.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 되게 선한데 어떻게 아 앵그리 꾹꾸지?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용인에서 온 앵그리 꾹꾸라고 합니다. 아, 아 어떻게 아 하다 이름이 앵그리 꾹꾸예요 아, 얼굴은 되게 착해보이는데 앵그리 그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평상시에 좀 화를 못 내요. 그래서 이제 노래로 이제 좀 감정을 좀 표현하고자 어, 그래서 멋있어. 앵그리 발라더로서 지금 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만큼은 표현하지 못했던 그 화들을 표현니 네. 노래에서만 아. 표현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좀 화를 못 내는 성격이 에요 누가, 누가 그렇게 화를 쌓아 놓은 거예요? 네. 누가 화를 이렇게 내게 만들었어요? 그냥 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를 뭐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저는 꾹 참고 아니, 화를 절대 안 내시는구나 자 그러면 혹시 준비하신 노래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순간이란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려운 노래인데. 수... 아, 네, 네 노래 들어볼게요. 네. 오 MR 거리도 좋네요. 준비성이 좋네. 좀 끊어지는 걸로 준비해 오셨어요. MR 때문에 화나겠다. 지금 이 순간 우와 오. 지금 여기! 오. 지금 여기! 오. 여기! <웃음> 말로는 뭐라 할수 없는 <웃음> 이 순간! 이 순간 잠 아온 날 박자 맞춰 힘겹던 날왜 이렇게 떠세요? 왜 이렇게 떠세요? 왜 이렇게 떠세요? <웃음> 왜 이렇게 <웃음> 무서워, 무서워 가지고 사라져간다. <웃음> 연기처럼 멀리 치는 <웃음> 시간 와도 안 돼. 비등 여기 말로는 뭐라 할수 없는. 이 순간! 계속한 참가운날 힘겹던 날다사라니 저기 나. 맨 끝에 우리 션부들 아까부터 계속 맞고 <웃음> 화나고 마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또화안 했어 마법처럼 마법 난절이 파라고 원했던 날들 저분 선거 나가셔. <웃음> 다뻗마 있을 뿐 남은 건이제 승리일 뿐 그만았던 피난과 <웃음> 고난을 아, 바이브레이션인가요? 어깨로 바이브레이션 벌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뿐 지... 이게 화를 많이 내다보면 목이 갈 수가 잘 들었습니다 있어요. 노래할 때만 좀 이렇게 좀 내고요 좀 선해요 선해요 평상시에는 어. 그냥 아. 네. 아, 뭐야 미쳤나 봐 아까 나한테 막 <웃음> 나한테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쓴게 <웃음> 있어 아, 아 안녕하세요 네. 무대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지금? 아니요 제가 뭘한지 모르겠어요 어. 혹시 꿈이 뭐예요? 꿈이요? 네 아, 여기에 왜 나오게 됐죠? 세상 사람들이 <웃음>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 화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오 아, 어, 왜 이렇게 떠오세요, 갑자기. <웃음> 어, 왼쪽 어깨 좀 열리네요. 네, 그리프님 아,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어, 누굴 보는 게 좋을까. 아, 저기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눈빛 신상차. 아, 위대한 마술사. 오케이. 위대한 마술사가 아니라 위대 마술사. 위대한 마술사인데. <웃음> 위대한 마술사 이찬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 학교 조퇴하고 나오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마술할 때 입는 복장이기 때문에 어... 네, 뭐 아... 니 조금 더 멋있게 입으셔도 될것 같은데 어... 참고하겠습니다 <웃음> 어. 아, 기분 사다신 거 아니죠? 아니요, 뽑아주신다면 뭐. 아... 네. 마술로 오디션을 지원하신 거죠? 네, 마술로좀몇개 보여드릴 텐데 별거 아닙니다 어... 저기 보시겠지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인정 쓰레기통! 네, 네. 그냥 쓰레기통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마법의 쓰레기통입니다 오 안에 제 해. 마술 도구들이 있는데 우와. 직접 손으로 열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열죠? 어떻게, 마술로 마술로 자동으로 일어나게 자, 엽니다 아, 너무 기대돼요 저도 간만에 하느라 긴장이 되는데요 마술을 간만에 하시는군요, 마술사인데 <웃음> 와, 저걸 손안 대고 한다고? 움직인 진짜? 어! Uh, huh. 그 잠깐만 집중 좀할게 집중 좀 할게요 우와 아, 대박 하치! 우와! 우와! 우와! 와아저 시선 처리! 저 시선 처리! 네. 처리. 마력을 좀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간만에 한거라 살짝 힘들었어요 우와! 네. 네. 네. 제 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 오, 오. 아무것도 없어 없어 아무것도 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심사님분 쿱스님의 코기름을 살짝 코기름 넣어야지 코기름 오, 살짝 맞으면서 코기름 코기름 넣고 저한 네. 코코코코 그리고 승아씨 아. 어, 알겠습니다 아. 네자 코기름 충분히 넣었으니 이 손에서 다름 아닌 부들기가 아. 나오는 맛을 보여드릴 거네요 어렵지 않아요 네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분명히 손었죠손옆었죠오오 나왔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됐어! 오! 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왔들어왔 들어왔다. 아 이제 죄송이요그 어, 네, 네, 진짜 해주세요. 잘 하신다. 네, 어떻게더있나요 더. 아직 몇개 남아 있어요, 너. 너무... <웃음> <웃음> 힘든 자, 거 하고 하시지 음. 않으셨나요? 특기가 <웃음> 뻔뻔함이라고 써 주셨는데. 솔직히 저런 게뭐 신기하긴 한데 그냥 뭐소꿉장난에 불과해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다 점프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웃음> 다 점프시킬 수 있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안 일어나 볼게요, 한번. 자. 네, 저 불러다. <웃음> 예 <웃음> 저희가 오늘 할 것은 랜덤 오디션입니다. 렌, 네. 저희가 이 랜덤 쪽지를 가지고 왔어요 랜덤 쪽늘잘 아시는 거 맞죠? 저는 심사위원입니다 오, 심사위원의 기준은 무엇이죠? 저희가 랜덤을 아주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 다양한 것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씩 뽑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10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앞에서 오디션을 봐주시면 됩니다 10분도 필요 없습니다 5분만 주세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그걸로 합격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합격하면 상금 상금? 얼마? 70만 원입니다 돌 라이에 이어서 지금 제작진분들의 눈빛이 흔들리는데요? 네네 합격하면 상금 70만 원 이거 시즌제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네가 근 언제부터 돈이 걸리면 최선을 다하고 아, 그렇지, <웃음> 아니 그러지 아니, 아니예린이 아니, 최선을 다하라면서요 아, 네, 아. 네. 저는 뽑지 않습니다 네. 정말 이 콘텐츠가 재밌게 나올지 망할지 아, 저는 미각 통제남 아 좋은 거 걸렸어요 어, 좋은 거 걸렸어요 아, 어야잘 어. 어울린다 민규 민규 저는 그냥 너무 똑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댄 오, 머싱! 모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 <목소리도> 댄싱 머싱! <모신. 웃음> 이게 앵그리 보든가 앵그리 발라던데. 아 약간 화난 상태로 노래를 부르는 거죠. 환 어, 어. 계속 나 있어야 돼요. 네. 네. 저는 나무늘보 래퍼. 아, 아 이거 느리게 약간 느리게 래퍼해야 돼요. 네. 아저 빠른, 저 아, 저 빠른 거 좋아하는데. 이거 의상 때문에인가? 이거 골렸어요와 뮤지컬 가이. <웃음> 아 쟤니 <쥬디> 뮤지컬. <웃음> 뮤지컬 도전해 아, 네. 어, 또 전지가 아오배우 출신이니까 아, 오늘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디가 정말 아, 저는, 기대돼요 저는 원래 정해진아 정혜진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캐릭터가 있어요 그 전에 오디션 봤던 아, 그 네. 이찬 씨를 좀 따라할 건데 아, 네. 아, 네. 아 위대했던 네, 네.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 더 발표해주세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원래 준비했던 캐릭터가 망할씨. 아 망할씨, 그래 그래. 그게 좀 반응이 안 좋을 시 뻔뻔한 마술사. 아, 뻔마뻔마뻔 뻔뻔. 뻔뻔. 뻔뻔. 제가 제가 감히 추측하자면 뻔뻔가 좀더 유리할 거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AI입니다. AI 로봇이죠. AI 로봇, AI 로봇이죠? 로봇 아니에요 로봇. 인공지능 어. 로봇이죠. 우지. 저는 청정남입니다.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네. 네. 저는. 까불남 까불남 까불. 오 좋은 남아 아 a 완전 까불 맞는데? 까불남 까불 예상치 못한 것들이 다 이제 간다 아이 친구가 무통남일 것 같네요 아 무통남! 아, 무통남 야 무통남이다 원호가 최근에 무통남 원호야, 그래? 원호는 그래? 기대 많이 원호는. 해주세요 아, 아. 네. 이 캐릭터로 정해진 캐릭터더 열심히 해주셔야 저희가 심사도 잘볼수 있으니까 네. 저는 코리아 가은런트도 나갔었어요 아, 사실 그다지 궁금하지 않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은 지금부터 10분 동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